둘 뛰어보자, 마구쳐 뛰어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너무나 유명해서 뭐 특별히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상수 관장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상수입니다. 네 <웃음> 관장님, 관장님께서는 뭐팀매드 안에서도 너무 유명하시고 격투 선수로서도 너무 유명하시고 지금 뭐 지도자로서도 너무 유명하신데 특히 오늘 제가 좀그 관장님께 배워보고 싶은 건 관장님께서 그 러시아 삼보 국가대표 아, 감독님이시잖아요. 에이. 네네네. 에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성기 시절 그 격투 황제, 효도를 하고도 <웃음> 시합을 하셨던, <웃음> 네. 네. 네. 와. 하고. 그런 분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웃음> 네. <웃음> 그 러시아 삼보를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사실 어떤 운동인지 정확하긴잘 모르거든요 음. 네,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부탁드습니다 한국에는 태권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국기라는 게 있고 태권 뭐 스포츠가 있으면 러시아의 나라에는 이 삼보라는 스포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유도, 레슬링, 주짓수, 킥복싱 이걸 다 복합적으로 정립해서 만든 스포츠예요 음, 어. 그러면 거의 MMA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삼보, 삼보 안에서도 이제 스포츠 삼보가 있고요. 네. 이제 컴뱃, 컴뱃 삼보가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아. 이제 스포츠 삼보는 한마디로 유도랑 레슬링이랑 주짓스를 섞어 놓은 거고요. 그 근데 이제 그 컴뱃은 한마디로 이제 타격, 킥복싱도 하고 다 섞어 놓은 거 이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효도로가 옛날에 이제 시합을 한게 이제 컴뱃 삼보. 아, 네. 그러면, 에, 지금 그 실시된 뭐, 예를 들어 UFC로 대표되는 그 종합격투기하고. 네. 러시아 3보하고 네. 그 제일 큰, 그러면 차이점 구분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3보는 스포츠 개념으로 도복을 입고 하는 거거든요. 음. 도복을 입고 이제 스포츠에 대 개념, 룰에 따라 가지고 점수 포인트, 점수제로 하는 거고, 음. 이제 MMA는 약간 이제 이기고 승부역,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약간 그게 틀린 거예요약 음. 네. 룰이 좀 다르다. 예, 네. 하고 그 옛날에는. 네. 제가, 첨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첨보가, 네. 이게 박치기도 있어요. 아, 박치기요? 네. 아, 시합 중에? 네. 네. 그러니까, 박치기도 있고, 낭심차기도 있어요. 이분씨요의사 형부! 시합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시합 때, 갔는데, 네. 갑자기, 낭심이 박차길래, 어? 좀 반칙 안냐고 가니까, 아니, 네.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맞고, 이제 가면 그 시합을 못하면 그, 그 상대편이 이긴다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네. 이제 좀 체계화 돼 가지고 낭심 차기는 이제 없어지고 음... 박치기는 있어요. 아, 박치기는 여전히 있고. 네. 그러면 시합할 때그뭐 헤드기어는 네. 다 이제 그 컴베산보 장비는 헤드기어는 안면네 네. 레인 걸로 해 가지고 음... 끼고요. 하고 오픈 MMA 글러브로 끼고 MMA 글러브 끼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박치기를 한다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상대를 당겨서 네. 이게 도보고 자꾸 땡겨서 내가 박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는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음. 그러면 이제 힘차게 많이 나면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지금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박치기를 해야 돼요. 아, 땡기는 건안 되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네. 네. 오. 이제 실전처럼. 거기서 땡기겠는데? 자꾸 잡으면 네. 여기서 등이 이렇게 네. 거예요. 어, 야, 뭐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선보란 스포츠를 이제 실전에 정말 쓸수 있는 모든 거를 집에 넣는 거예요, 이게. 음. 할수 음, 있는 뭔가 잘못 배운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싸늘하다 <웃음> 그래도,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삼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장님 그러면 오늘 그 옷을 입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럼 제가 그 옷을 좀 이렇게 입고 네. 한번 좀 배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옷좀 부탁드리도록 옷 옷.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관장님 이제 옷을 입어봤는데요 삼보 도복을 입으니까 뭔가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열정이 또붙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네. 오늘 많은 지도편 다 부탁드립니다. 그래가 <웃음> 아, 네. <웃음> 네. 뭐 가볍게 지금 이제 네. 던지는 기술부터 해봐야 될까? 네 낙법은 뭐 좀더기이 대시하는. 네 낙법은 제일 기본적으로 다할수 네. 할 있습니다. 뭐 회전 낙법 말씀드 가볍게. 회전 낙법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회전 낙법. 낙법. <웃음> 아, 네, 나쁜 어, 네, 네. 반대쪽도 한번보까요 아, 네. 어... 제가 나쁜 것도, 아, <웃음> <충청을> <웃음> <부르시데>? 네, <웃음> 네. 정성을 알려주셨는데 네. 자기가 이제 던져야 되니까, 나라가 이제 다치실까봐 제가. 네, 네. 저희는 던진 기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앞에 오시면 네. 이제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던진 기술은 엄청 많은데, 네. 뭐, 태클도 있고, 뭐, 잡고 이것처 던지는 기술인데, 네.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기술인데, 허리! 허리 기술입니다. 두 부분 끝에, 끝에, 네. 네. 하고, 두보분여기 등, 목뒤, 이제 목뒤입니다. 음, 네. 자, 허리 기술이 돼자 다리를 앞으로 가면서, 네. 몸을 붙히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네네.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옆붙여서 자, 여기서 이제 차별텐데, 네. 파도 딱 바꿔주시고, 네. 가만 치고, 자, 이 다리, 이 다리는 이렇게 흐리실 거예요. 어, 네. 여기 사람들이 흐때 이걸 이렇게 네. 들면 안 되고, 이걸 안으로 지금 이 다리를 이렇게 이 이제 종아리를 갖다 붙인다는 뜻으로. 붙여서 이게 흘주로 분요 아, 예예. 네. 지금 긴장하 하셔서. 흐이, 흐이, 지금. 아니, 이게 우리 이사주 과장님이 이렇게 음, 음, 음, 되게 이렇게 얼굴이 웃는 상이인데 네. 몸이 딱 오면 겁나요. <웃음> 네. 자, 네, 하나, 네. 둘, 죽어 네. 네. 여기서. 네. 네. 오. <웃음> 네. 뭐 힘으로도 하는 것 있지만 네. 약간 기술아시면 네. 뭐, 저도 그맺혀줄수 있다 시계. 네, 안맺혀질것 같은데. <웃음> 여기를 잡고, 네. 네, 그리고 목기를 잡고, 네. 네. 하나, 그다음에. 네. 당기면서 네. 중요한 건 네. 사람들이 골반을 넣는게 알고보다 네.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요? 네. 여기 이 부분을 쳐야 돼 하나 네. 네. 오! 네. 지금 잘한다 네. 둘둘이게 지금 못감아주고 네.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자어 네. 엄맨 조금 더 낮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어 엄맨 튕거면서 발 차세요 네네네. 그, 이제, 무릎에 타이력을 주면서, 방식을 아, 쓰는 아, 네. 그 흐름이 된 거예요. 제가, 아무튼, 기술 너무 좋아하지 않으세요? 배우고 계신 것처럼 하신 분들은 떠들어 있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유도는 한번 해봤는데, 네. 예. 네. 그거하고또 네. 달라가지고, 네. 또, 이 사람은 영향이 있어요. 네. 다시 잡번 치고, 네. 다시 잡번 치고. 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확! 예, 선생님이 하늘을 끓이면 돼요. 아, 숙이면 안 된다고? 주기, 허리에 끊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아, <웃음> 이게 터있을 때 막아 하하하하 네네네 아, 허리 세우고 네, 허리 세우고 그래서 하나, 하나 둘돌 아, 네, 이렇게 지금 됐어요 아, 이렇게 세워서 머리 약간 드시고 버려 네 머리는, 머리. 네. 아니, هي, 네. 머리는 네. 시선이 이, 아니,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아, 그거고천시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잡고 있네 아니 안 떨어져 아니 안 떨어져 아 너무 지금 너무 잘하시네 아닙니다 왜? 네. 아, 아니 그냥 이거 네. 이걸 한 번에 하신다는 자체가 진짜 엄청 힘든 건데 아, 왜 이렇게 띄워주세요 아, 아 아니, 발도 못 찾는 아니, 다이 네. 자세를 네. 자세가 있거든 이 자세를 네. 한 번에 한다는 자체가 이거 진짜 힘들군요 아가자기 뭐, 네. 사람들이 막와가지고 1년씩 2년씩 뛰는 자세가 안 나오는데 어, 저를 지금, 웅웅이가, 제가 지금 한1 거의 한1 5 0 치고. 1 5요 네. 어쩐지 발이 안 들어졌어요. <웃음> 어, 이게, 이게, 이게, <웃음> 허리, 허리 흐리 어, 허리 훌리게 허리 훌린다 네, 네. 네. 그래서, 발을 차수훌고린다 네네네. <웃음> 네, 네. 여기서 훌릅니다 <웃음> 아, 저 <잘> 사람도 <웃음> 혼자 연습할 때는 그러면, 기 잡고, 네. 목 잡고, 들어서 당긴다 네, 네. 네그 다음에, 자세 아, 시선이 따라서 주다 당기면 자, 자, 자, 자. 여기서, 여기서 발을 차세요. 네. 지게있잖아요 네. 반지게. 네. 아, 뒤로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쪽으 반. 이쪽 아, 여기서 그 매출 때 이런 식으로 아, 아니, 그 맥힐 뻔해요 사람들이 처에잡아빨빨리 하나? 이이렇게 아, 그럼 제가 몸이 뒤로 갔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네네 어, 안 네. 아, 안으로 네네, 안으로 들어 아, 네. 니 아, 네. 가마치기라고네 자, 이제 안 네. 아, 가마치기, 가마치기, 가마치기. 하나 아다네네 네. 네. 뭐, 네. 뭐 설명해 주실 거아니죠아예요아요 아, 아, 아, 아,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허리 기술을 내가 찾잖아요 하나, 네. 둘, 네네 찾았 내가 네. 상품이 머리 이렇게 뺍니다 머리니다 머리 머리세 머리, 네. 네. 그러면 이 지금 손님은 뒤로 뺑을 잡을 하도록 하그이손 네. 네. 내가 이금 이걸 잡고 있는거에요 네 내가 이거 이손님께잡기하주고네그골막에어서오오 <웃음> 약간, 한팔 잡아서, 한팔 오버치기 하고 비슷한. 아니, 오버치기는, 오버에, 거, 감안, 아, 몸이, 네. 어, 말이, 틀려, 없는 거 제가 다만다한번 드릴게요. 아, 몸을. 게 몸을 가만히 려히 하는 거고. 기술 자체가. 네네. 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계된 기술이 기만 아까 허리 허리게 해서, 네네. 게래서 하나, 를 네. 쳤는데, 네. 맞다. 아,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 이슈 한만이 손과 개변화기 라이노로 롤 합시다. 아,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서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하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로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 네, 여기 서가락이 끼고 여기서 내번앞으면서 멈췄. 네. 이렇게 아! 눌세요! 아! 눌려요? 아! 네네! 네네! 아! 여기요 아! 이렇게. 이거는 그 엉덩이를 튕기는 게 아닐까 내가 앞으로 굶는 것처럼 꽁치면 타가지고 네네네 네네네 이 상태에서 아까 팔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빨리 몸을 자고 아! 몸을 잡으시고 네네 잡시고 이제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아! 이렇게 당겨 보세요 네네네 이렇게? 당기십니다 발로 해. 네 아! 네네네 이 예, 용기기가 정말 자연 럽에 물을 흐르듯이 하잖아요. 섭고를 하는 스포츠가 네. 이제 스탠리에서 그라운드로갈수 있는 바로 연기를할수 있는 기술이 많 때문에 결해 네. 주네요.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 번에 휙 들어가려면 네, 네, 그렇죠. 네. 이 이제 나태에뭐계 이제, 뭐, 택, 택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처럼 네, 네. 치는 것처럼 네, 네. 이것도 계속 들어갔다 가 들어갔다 나다 이런 반복 그 이제 옷 자꾸 유체유도할때 오버치기 할 때는 항상 옷 잡고 하나 네, 맞아요 네, 둘 네. 이것처럼 네. 이것도 이제 그대거 수련을 통해서 네, 계속 네. 계속 한번 아, 하 네네 이렇게 하고 그 하다보면 자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게잘되게돼있어요 네네 <웃음> 아 삼복 무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